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 입니다 우리가 흔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이렇게 들여다 볼때그 사업 지역의 사업의 속도 그 속도도 굉장히 그 어떤 그 지역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또 그걸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실입주를 원하는 그런 조합원들도 사업의 시기를 굉장히 조합에다 대고 다그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2016년 11월 3일자로 그때 어 여기 보시면 어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이라는 이런 그 정부 부동산 대책이 그때 하나가 있었어요. 정비사업장에 재건축 등 이런 정비사업장에 적용을 하던 그런 정부 부동산 대책이었는데요. 요 대책의 내용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은 한 집도 남김없이 전부 이주다 하고 철거 100% 마무리가 다 되어야지만이 소위 허그에서 분양 보증서를 끊어줬습니다. 그래야 일반 분양 그 모집 공고문도 띄우고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법이 이렇게 바뀐 거를 뭐 법이라기보다 이렇게 하기로 한 정부의 그 대책을 악용을 해가지고 소위 비대위 재테크라는 게다 생겨날 정도였었어요. 그때 아 우리가 안 비키면 분양 못하지? 좋아. 그러면 내 감정평가는 1억밖에 안 되지만 10억을 내놔. 내 감정평가는 10억인데 100억을 내놔. 이런 식으로. 근데 덩치가 큰 사업장일수록 그 마무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비가 조단위가 넘는 그런 지역은 매달 나가는 그 이주비 이자만 해도 아, 그래 이거만 이자로 무늬 빨리 주고 그냥 협의 끝내고 얼른 사업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굉장히 큰 거금을 주고 합의를 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정말 어제 30일 날짜부터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어떻게 됐는지. 여기 나와있네요. 어 잠깐 한번 내려서 보면요. 어 그동안은 또 이렇게 정책을 써왔던 이유가 어, 너무 한꺼번에 또막 공급을 많이 하니까 그걸 좀 완급을 조절하려는 그런 뜻도 있었죠. 15년도에 40만호 공급, 16년도에 35만호, 그리고 17년도에 22만호, 18년도에 18만호, 19년도에 이제 작년에, 20만 호 정도가 일반 분양 보증서가 나간 거죠. 분양 보증이 나갔다 하면 이렇게 곧 일반 분양을 했다는 뜻이겠죠. 분양하려고 보증을 받았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요 자체가 안정적으로 물량 조절이 됐다라고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이게 어떤 게 문제였냐 했으면 주택협회나 주택건설사업자 시공사들이 끊임없이 호소를 한게 뭐냐면 사업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한 집도 없이 철거한다는 게그 말이 한 집도 없이 철거지. 그한집 때문에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5년도 가고 10년도 갈수 있잖아요. 그쵸? 렇 무슨 40대에 구역 지정돼가지고 환갑잔치하고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죠. 재개발 사업이. 그러다 보니 이게 이렇게가 안 된다. 좀 이걸 완화해달라. 끊임없이 부탁을 했겠죠. 사업비가 이주비 이자들이 계속 나가고, 조합의 월급이론 이런, 이런 그것도 해수가 갈수록 다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런 애로사항을 강력하게 이제 호소를 하다 보니, 30일부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도,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다는 거예요. 집이 들어 조금 남아 있어도, 어 이제 그냥 먼저 분양을 보증서를 받아서 분양을 하고 그 공사 터 옆에 닦고 이러면서 또 명도소송 진행하고 그러면 세월을 까먹질 않잖아요. 그죠. 이게 11월 그때 어 3일 이후에 이법 때문에 얼마나 정말로 재산적 피해가 많은지 이거는 불을 보도 뻔합니다. 그냥. 한두 군데 사업장도 아니고 진작에 바뀌었어야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이재광 허그의 사장님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주택건설사업자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당연하겠죠. 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허그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정말 이 자료입니까. 어, 어제 그제이구역에는 그동안 굉장히 강성으로 남아있던 아홉 어, 집 중에 한 집을 어제 강제 집행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가 막혀서 저는 사고가 난줄 알았어요. 바로 제 사무실 앞에 있는 그 집이었거든요. 경찰이 출동하고 집행관들이 거의 100명이 넘게 나오고 어제 이 구역 옆에는 바로 또뭐 법원, 검찰청이 가까이 있잖아요. 도로를 막고 교통을 통제하고 어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 뭐 3년, 4년째 계속 사업이 지연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를 2016년 11월 3일 이게 한 집도 없어야 철거된다는 이게 발표된 그 달에 프리미엄이 뚝 떨어지고 있죠. 거래가 정말로 없었어요. 그 달에. 법이 그만큼 바뀌는 정책들이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게 계속 3년 4년간 언제 철거되노 언제 나가노 뭐 정말 어떻게 돌아가노 재개발 구역마다 조합원들은 그걸 애간장을 태우면서 사실은 지켜봐왔습니다. 조합 측에서 일을 하시는 그 조합장님 비롯해 가뭐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있죠. 뭐 그래 왔는데 이제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진작에 이랬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 법이 계속 그대로 가면, 초롱소장이 나중에 이 부동산 관련 뭐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 이걸 주제로 제가 쓰려고 했었어요. 전국의 재개발 지역에 끼친 그 어떤 경제학적인 그 손실을 데이터를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이 제도가 미치는 이 영향력이 얼마인지 정말 이 박사 논문 자료로 써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었 아마 이렇게 되면 어, 정말 경사 났죠? 분양을 곧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재개발 지역들이 얼마나 큰 호재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비규제 지역의 대단지에 역세권에 가장 신축이 될 거는 이렇게 분양해가 짓는 아파트가 가장 신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입지 괜찮고 학군 따라주고 커뮤니티 괜찮고 이런 단지들은 호재니까 가격이 또 움직이기 쉽겠죠. 항상 이뭐 자본주의 사회는 화폐를 가지고 사는 이 재화는 그 가치가 뒤로 거꾸로 가는 것보다는 세월이 가면 화폐 양이 늘어나서도 가치가 저는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너무 그냥 관망만 하고 있으면 내집 마련의 길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괜찮은 지역은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풀린 걸 보면서 큰 제도 완나와 이거 뭐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책이 바뀔 때 조금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혹시 이렇게 발표된 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물론 당연히 투자를 이렇게 신경을 쓰가 하시고 늘뭐 신문이고 이런 뉴스나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접했을 자료이지만 재개발 뭐 전문으로 앉아있는 초롱 소장한테는 이것보다 더큰 뉴스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오늘 알려드립니다. 어제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재개발 지역의 소아버님들. 감사합니다.